오늘은 손님이 되게 많은거네 어? 오늘은 손님이 되게 많은거 저번에 차에서 봤을때는 그냥 왔다가 손님 하나도 안패고 그냥 가고 막 이랬잖아 가 불안 겠다요 아우라가 딱맞는 일이 어 아우라가 어, 이거 우리 안 찍어? 어떻게... 아, 저기 있구나. 천년이라 <목소리가> <웃음> 가지고... 그러니까... 어우, <웃음> <웃음> <따라서 쓰의> <웃음> 그러니까... <웃음>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학부모님 데를 찾아야 돼. <웃음> 어, 1시 25분인데? <웃음> 정말? 3시 25분이면 너무 늦는데? 버켄에도 12시 저기 레코더에 <웃음> 다시 들어가. 걸프하고 나서 걸프나 뭔지 몰라. 걸프하고 가볼까? 걸프하고 12시 30분? 어디지? 가볼까? 아무튼 상관없어. 경 없이 여 왔잖아. 어. 골파버거 제일 시간이 맞는 거지, 지금. 베이워터는 12시 10분. 시 아, 라이브가 아니고. 음. 저기 키큰 아저씨는 크리스마스 별들도 해놓고 보다가 탄놓고아겠지만내 눈에 보 그러니까 <웃음> 브리트 마트라고 써있잖아 그 <웃음> 건물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? 어그 안에 그막 공사 많이 했던 그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? 모든 지하철 다니고 막 이런게? <목소> 피시마 아, 피시마켓. <웃음> It is very complicated for us too. That's okay. Don't worry. A you. Sorry about, <laughs> about that. Oh my! Oh m Oh my! Oh my! Oh t y Oh my! Oh Oh m h my! Oh, oh, oh, oh 이자다리가 들어지는 다 달인고 같은데? 어, 저 어, 들어?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? 안 들어? 안거 들어? 에 들어? 어에 들어? 안에 들어? 안에 에 들어? 안 안에 들어? 안에 들어? 안에 청년들 이. 뻘거벗고 다 이. 빙을 하려고 그러네. 애들 이. 야 여기는 뭘까 여기 가자 여기 네? 어, 여기 있잖아 어 얼마나 좋아 뭐가 있나? 여기 야이꺼야 이 옆에 시켜야 될것 같아 일있나왜 이렇게 뭉탱이로 는거가 하셨 어야 되 는데, 네. 아니 아저 <웃음> 사람 들은 관계자 들 이라, 저기 써있 네.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면 저분들 사진 찍어주고 싶네 정말로 <웃음> 찍었어.